배고파. 오늘은 시내에 가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영상 보니까 러시아 상트와 가지고 맛있는 도넛을 하나 먹던데 그게 어딘지 한번 가보고 먹어보려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어, 햄버거는 한계가 있어. 아 햄버거는 더더 대... 햄버거는 못 먹겠네. 아. 아무튼 시내에 나가보려 합니다. 러시아도 지역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소치에 갔을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공항 안에 자체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티켓이 있든 없든 근데 베체르는 좀 쌍크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네요 뭐 백신을 많이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백신하고 뭐코로나하고에뭐증증으로만 가는 게 아니지 아무 관련이 없는데 마스크를 좀 썼으면 이렇게 했는데 안 쓰네요 타인을 위해 쓰지도 않고 아휴, 답답하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를 잡고 시내로 가서, 아, 그 도넛집 먹어야지. 맛있게 보이더만요. 다 나왔습니다. 여기는 프라다 그다음에 여기는 명품이 많이 있는 그배치에서 명품이 많이 자리잡고 있는 곳입니다. 어, 멋있어. 이제 <스> 아스나비제 a 자르스제 니달레쿠다. з д r с Да, да, спасибо вообще. Ну, 100 р у б и и т а т а н н а д Нет, н е 100 р у б Нет, и т а т а н н а д А, спасибо. 여기가 그명품이 많이 있는 곳인데 아주 그.. 지금 여기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유명한 꼬페짜이포이시키라고써 있는 데 있는데 여기 사람 줄서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곳입니다 와.. 이는뭐 먹을 수나 있구나 모르겠다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 줄서 있는 게 지금 약한 20m 정도. 어, 그래서 한 10m, 15m? 좀줄서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럼 뭐 분정을 내던가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 겁나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 여기 한국사람들이 여행 왔을 때 여기서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그 센터인데 안에서도 대기 중 와, 배고파 뒤지겠네 아 드디어 지금 샀는데요 이게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네. 하고 내가 생각을 싫어 지금 두부 자리가 없어서 두부하고 같이 먹었는데 아좀 어색해서 먹었습니다 그두 개째 먹었고 지금 음, 이런 음, 배울스와 진짜 맛있다 이거 이게 베테리에서 음, 매우 유명한 곳인데 내가 10개를 시켰습니다 배고봐서 근데 이게 이제 한번 먹어봤는데 새로 먹고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매우 맛있는 그... 도넛집이 있어요 이게 항상 먹은 맛이 있는 것 같은데 면서도 모르겠어요 뭐 커피하고 이거 먹을 때에는 딱딱딱... 음력이 맛있네. 완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 우렇다 오늘 음, 한 번에 먹어야 돼, 이거. 나눠서 먹으면 안 돼. 아, 진짜 맛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는 깔짝깔짝 먹으면 안됐다니까한 번에. 지금 <목소리> 음.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해놓은게 아니라 사람들 혼자 많거든 음. 몇개 정도 먹어줘야지 지금 먹었구나 하는 소리닌 나는거지 깔짝깔짝 먹으면 안돼 아왜 이렇게 늦잠 자가지고 새벽에 자가지고 늦게 일어났는데 시간이 많으니까 더 굶게 되네요 자고 딱 아저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있어맛있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 맛있어. 맛어있 아무튼 굿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양 가루를 뿌려가지고, 이건 무조건 한, 한 번에 먹어야 되는 거한 번에. 자, 10개 다 먹었습니다. <웃음> 보십시오. 이게 그 피해 사월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여기서 보트를 타고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 오늘은 일요일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광차들도 많고. 판단이 이후로 많이 조용했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 거 보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우선 한번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이게 피해사원 여기 지금 8년인가 9년을 살면서 내가 딱두 번째 와 봤습니다 그 전에는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다니고 있고 여기 사람들이 사진 찍자 그러면 절대 찍지 마세요 돈 줘야 됩니다 저런 중순시대 옷 입은 사람들 보면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티켓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을 딱 돌아보면, 아, 사람 많다. 뭐, 마스크는 뭐, 나도 쓰지 말자, 그냥. 걸리 쌍투 빼째로 부르고, 과거 여기 어디선가 제가 이, 이, 이 보트를 타고 이걸 건너갔던 기억이 나긴 나든가. 어, 보스 같은데 어딘지 한번 봐보고. 중국인들은 어제 어전히 가서 어디는 있구만.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뭘 팔고 하는데, 이런데서 마트리오시카를 파는데 이게 마트리오시카 아시죠? 러시아의 마트리오시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온온 것도 많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많고요 여기는 가격을 정확하게 적어 놓지 않지만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가격을 물어봤을 때 아마 50% 이상은 뻥튀기 쳐서 부를 겁니다. 조심하시고요. 무조건 깎고 해외에서 공이 되지 말아야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한 민족이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울릴거 전혀 없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즘 20대 10대들. 와. 우리 때 같은 경우에 일본, 미국 하면 오 재미교포 뭐 제일교포 하면 와우 뭐 했는데 지금 요즘에 뭔데 일본 뭔데 재미교포 뭔데 뭐라고 어떻게라고 이런 정신 상태 매우 좋은 거예요 매우 여기 봐봐요 또 마트리스가 또팔죠 가격은 다 천차만별 정가란 없으니 한국 사람들이 편담이 끝나고 나서 여행 왔을 때에는 항시 깎고 깎고 깎고 그냥 사지 않음 안 하면 돼요. 이들도 안 팔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가격을 갖다가 정사, 정가로 주고 이사, 이들이 불러준 가격에 사면 안 됩니다 거리의 예술인이네요 예술. 완성이 됐네요. 아, 와 오늘 사람 많다. 일요일을 맞이해서 정말 소련풍이 나죠? 이 할아버지 음악을 하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제일 많이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저기 보이는 지나가자마 피해사원 그 다음에 옆으로 보시면은 노천카페들이 있고 매우 비쌉니다. 그 다음에 정면으로 보았을때 이 정면은 바로 그 까장성당입니다 지금 여기서 어른들은 800루블이고 그 다음에 스튜디트는 700루블이네요 스파이더. 지금 배를 탔습니다 800루블, 800루블 한국전으로 네. 이 건물이 유명 г 에르 и ч е с к о г о р и 에르미타의 사이를 지나서 요 다리를 지나면 넓은 강이 나온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к а к р е м н с т ы перестали т <связывая> р о т ь к а м н е камни строили до 1740 -го года. в т о в ь во время с е в е р н а я в о й н а давно закончилась и граница отодвинулась к западу. к р е м о с т в а продолжал порно строить, скорее всего, это я страшения, как, е с е с т в е н н о столица российских кирилл приветри первом кремнистым. 다리리리이에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에르미지인데기박이아여름 공장 가는 길을 다 저기 한지 보석 정도 있고요 저기서 타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 뭐 에르메타지는 한번 들어가는데 5분만에 나와버렸습니다 뭐 아는게 있어야 보죠 저는 모나리자가 뭘그렸는지도 모르고 모나리자가 어떤 화가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굳이 저기 들어가서 시간 낭비할 필요 는 없지 않습니까 여행이라는 것은 보기 좋은 여행 내가 봐서 상쾌해지는 여행이 좋은거지 역사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저기 들어가서 참고로 5분만에 나와버렸습니다 다시 출발했던 선착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터널을 지나 이 살벌한 하널을 지나 러시아 좋지요. 영상적으로 봤을 때, 와, 한번여행하고 싶다. 여행으로 a Hamburg, Yongdango, Yongdango, Yongdango, Yongdango, Yongdango, Yongdango, Yongdango, Падал все дни л и м п а ж что с собой стрелка и немы, и в сентябре 19 века сложилась легальная вода и система. Город тогда стоял уже на основном острове. Потом к о г д а л о с т а л с е с т е п е т н з а с ы п е н ь за н е н а д о б н с т ь ю Некоторые амбилии других отба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городе н о с т а л с я 44 острова. Из них 33, естественно, острова Невская дельта. 44 острова. 다치겠군. 가자, 저기, 빼젤에 오면은, 쌍테에 오면은, 요 건물을 다들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상도 많이 담았을 것이고, 이게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 볼거리도많고요 땅 태우면 은 여기 보고 저까장성단 보고 몇 군데 가게 되면은 거친 볼콘다 보는 것 같고 새를 만들려고 그래요 으로. 사람들 진짜 많네요 일요일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날씨는 저녁 되니까 좀 쌀쌀해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오게 되면은 거진 여기를 보고 가지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면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가 봐. 아이 근데 저가 저렇게 매력적인이야이 야, 웅장하다. 동장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장하다